안녕하세요. 팟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개봉할 만년필은요, 셰프의 글로리 어, GT 만년필인데요. 어, 네. 한번 까보도록 하죠. 그럼 바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 별거 없네요. 카트리지 하나랑, 어, 그냥 이렇게 상자, 그리고 만년필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만년필 GT 만년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살짝, 살짝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네요 이거 금도금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역시 금, 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촉분화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역시 피드가 살짝 옆, 옆으로 휘어져 있네요 왜 이러니 그리고 안에는 컨버터가 내장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잠시만요 컨버터가 내장 되어있다 들었는데 컨버터가 없어요 분명 컨버터 내장이라 들었는데 컨버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쿠팡쪽에 문의를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이방...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만년필 하나하나를 개봉기를 연속 영상을 쓴 다음에 한다고 도한 했는데 안될 것 같아요 너무 짧아 그래서 그냥 바로 다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로고 라미 로고 만년필입니다 라미 로고 만년필이구요 안에는 짜란 역시 여기 제품서 제품 홍보 홍보 홍보지가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대로 컨버터가 들어가 있네요. 나그 로고 만년필 본체가 들어가 있고 카트리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카트리지 두 개는 안쓸 거니까 조용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는 로고 만년필이 이렇게 있어요. 촉분에도 잘 있고 피도로 제대로 잘 박혀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고 잘끼워지고 좋아요. 상당히 슬림한 상태라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만년필입니다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초반인상은 좋군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은 워터맨 뉴헤미스피어 만년필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보도록 하죠 지금 만년필이 많아서 네 뉴헤미스피어 만년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카트리지 두개랑 워터맨 워런티 공식 수입 워런티가 있고요그 다음에 카트리지 두개그 다음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는 볼 필요도 없죠 올리보 하겠습니다 유헤미스피어도 골든잎입니다 골든잎으로서 어, 상당히 깔끔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고 네 컨버터는 잘 끼워지고 좋아요 어차피 리뷰 영상이 나중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외형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상당히 좋아요 아촉분화를봐야지촉화는 역시 워터맨답게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그 다음 물건은 플래티그넘 플래티그넘에서 나온 마년필이 또 처음 있는데 스테리지아 마년필인데 전 플래티그넘에서 마년필 이렇게 많이 만드는지 몰랐어요 플래티그넘 오! 열자마자 동봉으로 딸려오는 여기 스테인레 스틸 스스테인레 스틸 스 촉이 하나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 두개가 따라왔고요 그 다음 노 스텔리지아 만년필 분체가 있습니다 요, 요 밑에는 뭐가 없네요 뭐가 없으니까 패스하고 여기 촉은 따로 제대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동봉되어 따라오는 요 요요요 요, 요, 요, 요 촉도 상당히 분할이 잘 되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통은 갖다 버리고 노스텔리지아 많은 필로 금촉입니다 금촉으로 제가 샀어요 그리고 촉분할도 상당히 잘 되어있고 피드도 상당히 잘 위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안에는 역시나 카트리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다 카트리지 동봉된 걸로 샀는데 지금도 저기 셰퍼 것만 안 왔거든요 저건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고요 네그 다음으로 볼 것은 자바펜입니다 제일 크죠 시청자님들은 저, 저처럼 인내심이 강하지 않을테니 물론 제가 저도 인내심이 강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서 그냥 쭉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뜯으면 안에 이렇게 자바펜이 짜라란 하고 나옵니다 짜라하한 곳을 보면 고급스러운 포장 케이스가 있죠 하지만 안에 카트리지 세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잉크, 자바 잉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년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촉이고요 역시 안에 다른 내용은 물 하나도 없습니다 버리도록 하죠 자바 1은 포인트 닙이라는데 어. 상당히 분할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복스, 복사의 컨버터, 복사의 복사와 슈미트사의 컨버터와 촉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분할은 분한, 분할이랑 이런 것 이런 이것저것들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만 만년필 다섯 자루 개봉기였고요. 만년필 다섯 자루 개봉기였고 지금은 요거 하나만 컨버터가 안와도 상당히 불만인데, 네. 만여일까지팟도사슬파비앙이었구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재미있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만 여기서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